FM 89.7 MHz, BBS 광주 불교방송입니다. h l t P. 지금은 갤럭시 S23 감성스레피의 따뜻함과 만날 시간 갤럭시 S23 삼성 갤럭시 S2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.